하스번의 돌뉴스 이번에는 5월 11일 적용 예정인 23.2 패치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하수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수인의 이름은 아직 번역되지 않아서 이름 없이 말씀드리는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저 5월 7일 공개된 에듀케이티드 컬린스의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성 나가 하수인이며 주문 제작으로 다음 턴까지 하수인 하나에게 생명력 3과 도발을 보여합니다사성 나가 하수인이며 내가 주문을 시전한 후에 1, 2를 얻습니다. 이 효과는 황금보상, 혈석, 황금동전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육성화수인이며 독성을 가지고 있고 기선제압으로 아군 종족 하나당 무작위로 5 5와 질풍, 천상의 보호막 또는 도발을 얻는다고 해요. 개발자의 코멘트에 따르면 이 카드의 기선제압 효과는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르거스로 도발을 부여했다? 이러면 기선제압으로 도발이 부여되지 않는 거죠. 이 능력 적용 확률은 동일하며 55 효과는 여러번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본팀 리퀴드의 슬리사는 왜 독성 카드가 5 공격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개발자는 생명력 5보다 5, 5 텍스트가 더 짧아서요 라는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끝으로 흉합체가 제외되지만 대신 악몽의 흉합체가 삼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같은 날 캐리 포토의 영상을 통해 공개된 하수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성 나가 하수인이며 전투의 함성으로 황금동전 하나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사성 나가하수인이며, 이 주문제작으로 다음턴까지 하수인 하나에게 일일과 질풍을 부여합니다. 5성 나가하수인이며, 이 기선제압으로 이 하수인의 능력치는 두배가 되죠. 6성 가시멧돼지 하수인이며, 내가 4골드를 소모한 후에 내 가시멧돼지 네마리에게 혈석을 냅니다.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던 호위대장 납작엄니는 전장을 떠나게 됐어요. 5월 8일에 공개한 키드 인빈시블의 카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나가 하수인이며 세 번째 복수 효과로 현재 선술집 단계 이하의 주문 제작 주문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 주문 제작 주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턴 종료 시에 사라지니까 참고해주세요. 사성 하수인이며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족을 발견합니다. 모든 종족을 보유한 경우 모든 하수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성 나가 하수인이며 하수인에게 주문 제작 주문을 시전하면 그 하수인에게 이 일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육성 하수인이며 주문 제작으로 나가를 발견합니다. 이 나가 종족이 제외된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어서 같은 날 공개된 니나 이즈뉴의 하수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성 나가 하수인이며 이 주문 제작으로 다음 턴까지 하수인 하나에게 공격력 8을 부여합니다. 이성 나가 하수인이며 매턴마다이 하수인에게 처음 시전하는 주문 제작 주문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해산물 투척군이 제외되고 육성 멀록 하수인이 추가됩니다. 내턴이 끝날 때 양옆에 있는 멀록들의 전투의 함성 효과를 발동시킨 효과가 또 있죠. 불안과 함께 적용된다고 하니까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치명적인 포자가 사라지고 리로이가 등장합니다. 리로이는 죽음의 메아리로 이 하수인을 죽인 하수인을 파괴하죠. 앵무나 리븐데어와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영상에서 공개한 신규 하수인 6종과 이번에 공개된 15종의 하수인, 그리고 전장에서 제외된 3종의 하수인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하스스톤 23.2 패치를 통해 어떤 하수인들과 어떤 영웅이 떡상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여기까지 하스본의 돌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한번 포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